야, 잘했어. 가야 돼 신부야 t 며느. 나어나가야야야 여보세시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여하 말이야. 공은 찌부징아 제주도. 아, 땡이야. 에, 캐나다에. 아, 됐 어. 아, 쟤또 내가 같이에 갔다고 했던다. 수러만데. 아거에자 아? 에. 하 저런 가 땡기도아. 대도가고아소지라 저런 https 대 뭐도아. https H T T P S 요 o juju 비 a 마당 d 너 p e 이 미상마 a t o 비 a ndoa yonge mi t s a h t t p S 요래? re, l s mendoa, m e n d s 요한 n i n t e l g i a i h p T T P S 비 e c h 요래 g m s t a t i o n de a m l h s i l s t 마지 dimer a ka m a ma le i r t a ya ya ya, ma k u g e g dimer a s o t a dimer a t e m a i a tona a u j a tojena, o e n g m i l h t t p o e e a h 계 h i 그 i k é r 케